2021년 5월 14일 방영되는 온메디 영화 유튜브베버 채널 프러리센트 에스서머라이제트인 힌디 더 드라운드 겐트 방영시작. 이야기 더 그라운드 조인트의 시작 부분에서 우리는 해변에 있는 거대한 관절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인간과 똑같고 그들 사이의 크기라는 단 하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흘렀는지 하늘에서 떨어졌는지 아무도 모르고 지금은 어부들이 하는 마을이다 모두가 바다로 이절을 보러 오고 아무도 이절에 가까이 갈 용기가 없습니다 몸에는 움직임이 없지만 여기 지역 경찰이 불렀지만 장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찰청은 누구의 말도 믿지 않는다 근데 소문이 너무 빨리 퍼지는데 왜 해변에 전혀 움직이지 않는 관절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스티븐이라는 과학자를 그렇게 큰 관절에 대한 이야기만 들어본 동료 두 명과 함께 이곳에 보냈는데 그는 이 관절의 몸체를 보고 놀란다. 그는 동료 두 명과 함께 조인트의 시신을 찾아갔고 그것이 정확히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크기가 많이 커졌습니다. 그의 손이 너무 커서 물고기가 그의 손에서 수영하고 이제 피원이 동시에 올라가고 당신은 그를 여러 날 동안 관절을 지켜본 군중을 향해 가리켰습니다. 조인트가 죽었다는 모든 것이 이해됩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 합동으로 온다. 그 위에 올라타십시오. 재생을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또는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네트 사람에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모든 사람이 자신의 방식으로 관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를 즐기고 있습니다. 스티븐은 멀리서 이 모든 것을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티브는 둘다 동시에 관절의 메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생은 같은 관절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그는 관절이 있는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는 관절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관절에서 노는 것은 같은 아이들입니다. 이와 함께 관절의 몸체를 잘라 바다에 던지는 방법을 계획하는 정부팀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날 스티번은 혼자 합동에 도착합니다. 그는 이제 그의 몸이 올라가기 시작했음을 봅니다. 그는 많은 용기를 가지고 갈 것입니다. 올라가 보니 바다를 향하여 붙인 손이 있더라. 당신이 해냈고 새들이 그것을 먹고 있습니다. 또한 전에 반짝였던 관절의 전신 이제 그가 보는 눈은 완전히 하얗지만 스티브는 슬프게도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음날 아침 다시 그곳에 와서 사람들이 시간의 몸에 많은 것을 적어놓은 것을 봅니다. 이와 함께 관절의 신체 부위를 절단하는 정부 크레인도 있습니다. 지금은 몸이 많이 쇠약해졌다. 그래서 스티븐는 여기를 떠나 몇주 후에 돌아옵니다. 그는 그것을 본다. 많은 신체 부위가 더 이상 관절이 아닙니다. 이제 그의 관심도 점차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첫 번째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그는 다시 해변에 와서 관절의 일부 뼈만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그의 몸 전체가 완성되었습니다. 스티브는 몇달 동안 해변에 오지 않고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던 어느 날 같은 관절의 뼈가 자신의 가게 위에 전시품으로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관절의 어느 부분이든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과 탐욕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느날 스티버는 시골에 가서 한 농부가 그의 집 근처에 그 관절을 유지하는 것을 보고 사람이 아무리 크고 강해도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이 끝납니다. 모든 힘이 흙 속에 섞이고 사람들이 몇달 안에 관절을 잇는 방식, 같은 방식으로 모든 인간이 잊혀집니다. 스티버는 또한 그가 참석하는 서커스를 방문합니다. 그는 자신의 서커스에서 조인트의 사적인 부분을 유지하고 그것이 남성의 사적인 부분이라고 모든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통해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스티번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의 유해가 보관되어 있는 모리스타운의 거리에서 관절의 나머지 부분이 발굴되면 모두 주어 가져가야 합니다. 사실 이 전체 이야기는 그들 아래에 있는 인간의 잔인성을 보여줍니다. 그 관절이 처음 해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일 때의 모든 사람이 그의 키가 심히 큰 것을 알고 두려워하였고 그가 심히 강건하였으나 그가 죽은 것을 사람들이 알게되며 그것은 그의 놀이터입니다. 모두가 그녀를 오락으로 이용했고 그녀의 몸이 쇠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그에게 다가가는 것을 멈췄다. 사실 그는 자신의 오락을 위한 타임 패스를 위해 그것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시체를 먹은 후 동물들은 그것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그의 몸을 토막내고 동물이 그의 몸의 조각으로 배를 채우듯 지금까지 인간도 그의 몸을 이용해 돈을 벌었습니다. 거짓말을 해도 그가 죽은 후 새와 동물이 배를 채우기 시작한 방식 은 사람과 동물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죽은 후 그의 신체 부위 에서 돈을 벌면 아무도 해변에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래국이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이해할 수 있든 이 이야기는 사람이 아무리 강해도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결코 어떤 것도 자랑스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항상 부드러운 내해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이 자연에 사는 동물과 새를 어떻게 고문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인간에게 똑같이 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합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동일한 권능이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전체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이 그라운드 조인트의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 부분에서 인간이 실수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문명을 완전히 파괴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 세상에는 단세대의 로봇만 남아 있으며 그중 하나는 엑스포어트이고 세 번째는 11입니다. 그들을 통제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사람은 항상 함께 있다. 이세가지 용압은 모두 배터리로 작동하며 인간이 걱정할 때이 지구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항상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돌아다닙니다. 이제 세사람 모두 야구 코트에 도착합니다. 농부들은 마지막 시간 즉 수출과 시비를 보여주는 농구공이 발견되는 묵시록 당시에 스스로를 끝냈습니다. 이게 뭐냐고 한번 물어보면 인간이 튕기며 놀던 공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놀랄 정도로 쾌감을 느꼈다. 그가 포를 집어들면 보고를 하고 이렇게 말한다. 어느 공이 꽂혀 있는지 위에서 아래로 놓으면 종기가 천천히 완전히 내려간다. 그들은 그 안에 어떤 즐거움이 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엑스포어트가 완전히 마모된 부분이 있는 것을 확인하는 미러로 이동 합니다. 그는 이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묻 습니다. 인간이 먹던 음식이 있고 위장 에 들어가서 에너지를 준 음식이 있다고 그에게 말합니다. 공항에서는 에너지를 위해 음식이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퓨전 배터리가 있습니다. 인간의 입안에 하얀색 뼈가 많이 있었다는 것 목소리가 나오는 뼈는 음식을 씹고 녹여서 뱃속에 넣고 에너지를 얻곤 했다. 실제로 그들은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인간에 대해 알려고 한다. 손가락이 다섯 개입니다 그 후에도 인간의 언어는 말하기 시작하며 인간이 우리에게 유전자 실험을 했을 때 우리에게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 인간이 필요하지 않았고 그제서야 많은 고양이들이 이세 사람을 사방에서 둘러쌌습니다.